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포장이 없어요.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릅니다.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. 이 바울이 테사로니카 교회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 테사로니카 교회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했어요.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. 바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뭘 보느냐?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이.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을 보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의 나약한 것을 보는 거예요. 기도원 한국에도 요즘 뭐 기도원이 참 많아요. 한국에 가니까 교회보다 기도원 간판도 그리 많아요. 뭐하노 했더니만은 상담해 준대요. 상담해 주는데 그건 당연히 기도를 해 준대요. 기도를 하면 뭐 네가 미래가 어떻고 뭐 이걸 하지 마라. 저걸 하지 마라. 그렇게 해 준대요.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안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남의 단점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.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이렇게 되살르니까 교회를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. 믿음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. 그 봉사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.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. 아무것도 못해요.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여기 와 보니까 귀한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봉사하는 거예요. 뭐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 아마 길 흉사에 가면 이 사람 없으면 안될 거예요, 이 필라델피아에. 예.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,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, 요즘도 안 그렇겠습니까? 흉사에는 이양반이 가면 반드시 있습니다. 봉사하는 거예요.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, 사실, 이런,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.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 대살로니까 교회가, 사랑이 풍성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, 사랑이 넘쳤어요. 사랑이 넘치니까, 이 감사가 떠나면요, 사랑이 없어져요. 자기 계산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잖아요. 남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잖아요. 이, 여러분,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? 아버지가 우상의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.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.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, 그냥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, 이런 환경을 극복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. 여러분들, 이, 교인들이 필라델피아도 이 교회에 몰려다니고 저 교회에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? 자세히 보면 요 이동 상황을 보면 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가 그래요. 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게그 바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, 그 관문이 뭐냐 하면은,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관문이 있어요. 그 관문이 뭐냐 하면,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. 아마, 우리, 그, 김 목사님도 미주 성교신문도 아주 잘 만들더네요. 만들고, 또 이렇게 인터넷 보금사, 복음방송도 보금 벌써 오래전에 한 10년 됐지요. 참, 오랜 세월 그래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바로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. 뭐든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한국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 그 이 제가 이 발령하는 겁니다. 이거는 70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한 8년 동안 제가 북한 선교를 했어요. 한 오래 전에 이 북한 선교를 했는데 제가 뭐 북한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. 북한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것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그냥 공부한 것도 없어요. 한국에 가니까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 와가 있는데.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,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. 여러분 뭐 이민 생활 해봐야 이민 교회 목회해가지고 은퇴하고 나면요, 뭐 이민 목회자들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잖아요. 한국 교회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은퇴하니까 뭐 10억에다가 또 아파트에다가 뭐 자동차에다가 그늘 골프 하러 다녀요. 축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문을 겪지 않고서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어, 정말 어,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희생해야 돼요. 내가 헌신해야 돼요. 내가 희생 없이 다른 사람 쳐다보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이 축복의 씨앗은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의 씨앗은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저는.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질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목회를 할 때는 한국에 가서도 그렇습니다. 최소한 손해가 나도 내가 어떤 목표가 서면요. 반드시 그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접니다. 손해나고 이익 보고 그걸 따지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. 저는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생교훈련은또뭐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아무것도 없었지만 북한의 그 만나어레, 의뢰, 만나어레라고 여러분 그 처음 듣지요. 우리가 그 만나어레가 뭐냐 하면은 살을 페트병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 달라도 넣고 또 거기에 쪽보금도 넣고 거기에 스타겐 같은 거 이제 그 가벼운 것도 넣고 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손편지도 쓰고 해서. 그것을 바닷물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냅니다. 예, 그 일도 하고, 또그 다음 풍선을, 어, 띄우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를 했어요. 여러 가지를 했는데, 요즘은 좀이 이 정권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걸좀잘 못해요. 잘 못해서 이렇게 요 시찰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요 시찰 인물 봐도 괜찮아요. 뭐 저는 여기 필라델피아에 뭐한 30년 가까이 살면서도 3일절이나8일5 때나 뭐 다른 분들은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을 그래 부르지만은 저는 거기 가서 만세도 안 불렀어요. 저희 조부님은 어 3년 6월 동안 독립운동하다가 어그 서듬은 형무소에 옥고를 치른 사람입니다. 아마 내가 그 한국에 가니까 그 유가족이 왔다고 해서 그, 어, 3.1절 100주년 기념 행사 하는데 그때 나를 초청을 했어요.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모여 그, 어, 그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는 걸 제가 낭독을 했어요. 제가 낭독을 하고. 그래도 한국에 가면 제가 좀잘 팔립니다. <웃음> 그래서 밖에 분위잖아요. 내가 참 정말 대를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대를 위었고요.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나마 되어지는 게 없어요. 자기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.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. 다시금 우리 김 목사님에게 어, 감사를 드립니다. 아, 네. 또 우리 김 목사님 그 호텔에 오더니만은 자동차 키도 저저테 맡기고 그래 갔어요. 이거 사실 뭐 다니면 어디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? 예. 제가 그저 어, 필라델피아 있을 때는 이 다른 분들 대접을 잘했어요. 내 호주머니 돈이서가 대접한 거 아니에요. 시큰 대접받고는 무슨 돈 가지고 저를 대접하느냐고 그래요. 전 그랬지, 하고 그렇게 안 하요. 야 여기에서 그래도 때때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걸어다니질 못하잖아요.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. 감사가 바로 축복의 씨앗이에요. 이게 바로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축복이에요.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그 섯개를 드리게 될 때에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드릴 때, 헌신할 때,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오늘 우리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